멤버들한테 줄수 있어서 진짜 저 너무 행복했어요. 아 너무 행복합니다. 아 우리 멤버들 다 너무너무 예쁜고, 너무너무 맞아. <웃음> 맞아. 짱짱! 짱짱! 짱이었어, 너무 너무 예뻤고 무대도 너무 너무 예뻤고 짱짱 짱짱! 짱짱! 짱짱. 짱! 짱! 우리 다이브 짱짱. 짱짱. 오늘 원영이 진짜 똥비 달았어요 맞아. 맞아. 맞아. 어 준비할게 준비. 지우기 이날 왔다고. 맞아. 그리고 오늘 일상도 진짜 예뻤잖아요. 맞아. 보라 보라 예뻐. 옷다발도 보라 보라. 만져보십시오 아, 생각보다 무겁죠 응. 맞아요. 맞아요 제가 맞아요. 조심히 들어볼게요 <웃음> 대박 진짜 이렇게 저희 이름이 딱 있는 상을 뮤직뱅크에서 아, 받게 됐는데 진짜 이번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진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이브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해요 와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했는데 뭔가 오늘 보라색 옷 입으니까 그1 1때 음, 우리 음, 보라색 옷 입었던 애들 나보다 입던 거? 나보다 나보다 입던 옷1 1때때 약간 빤짝이옷 입고 그랬어. 오다뮤직컬이야다뮤직 어, 어, <웃음> <뮤직비디오 맞아요. 맞아요. 웃음> 그 보라색, 보라색, 보라색, 보라색 뮤직뱅 그날이에요. 보라는 어, 뮤직뱅 이렇게 맞아. 큰 발견을 한 거. 아무튼 그때 생각들 나가지고 오늘 뭔가 좀 의미 있게 무대를 하고 온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1위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아, 아, 아, 다이브 드폰케스트 다이브나요? 보라색이었어요. 오늘 량아 쯤이에요. 생각이에요. 네, 다이브 오늘 아까도 말했듯이만 아,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, 다이브. 오, 아, 어 이사. 이렇게 우리 원영 언니가 M C 하고 있는 뮤직뱅크에서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뻐요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. 하이브 와 레이 오늘도 이렇게 예쁜 상을 주셔서 너무 너무 너무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보라색이니까 또투표한것 같아서.